내 인생 자체가 회사가 돼버리면 회사의 환경에 따라서 회사의 사람에 따라서 내 인생까지 그대로 흔들려 버립니다. 안녕하세요, 글리스엠 작가 이종서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아 이거 출근할 때마다 완전 지옥행 열차 탄것 같고 이 회사 근처만 가도 마음이 막 울렁거리는 거예요. 막 속이 막 울렁거려요. 신입 사원부터 한 3년차 전후까지 이게 직장에 적응이 되지 않을 때. 물론 나이 먹는다고 해서 직급 올라간다고 직장이 완전 또 적응되진 않아요. 그런데도 특히 신입사원 그리고 3년차 전후로 해가지고 좀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죠. 직장생활 힘든 게 사실 인생이 힘든 것과 연결이 돼 있다. 왜냐하면 우리가 10시간, 8시간 직장에 거의 상주하죠. 자하루에 3분의 2 이상을 직장에 이제 매여 살게 되죠. 이렇게 절대 시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안 생길 일도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. 내가 그냥 한시간만 왔다갔다 하면 그 안에 절대 시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,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기도 하죠.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완전히 생방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. 자, 인생도 결국엔 생방송이죠. 어저께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걸 정지시키고 컷 편집한 다음에 다시 녹화 들어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라이브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. 근데 이게 직장생활일 땐 이게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. 출근을 하면 누군가한테 밉보이지 않을까 한 소리 듣지 않을까 이제 전전긍긍하게 되죠 내가 한번 실수로 인해서 내 이미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미지 타격을 받을 거라 이제 가슴 졸이기 때문에 이제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나를 감시하는 CCTV가 도처에 있다고 생각을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도 나를 주시하고 있고 저 사람도 나를 주시하고 있고 그냥 가만히 나는 책상에 앉아 있는데 내 뒤로 기침소리 한번 그냥 흘려보내고 지나가는 사람 이것도 신경 쓰여요 출근하자마자 이제 대본이 없다 보니까 라이브로 막 그냥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되는 말도 많이 생기게 되고 우리 친구나 가족일 때는 이컵 편집이 가능해요 말을 좀 심하게 했어도 어 친구끼리 친한 친구끼리는 이걸 정정을 하고 어 한번 사이가 좀 틀어져도 어술 한잔으로 그냥 다시 어 관계를 호전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상사하고 직장 동료하고 한번 이 감정의 고리 어, 생겨버리면 그 사이에 이해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죠.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야, 돈 받기 일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? 또 다른 생각도 가질 수도 있죠. 야, 돈 받기 때문에 힘든 거야. 야, 이거는 생각이 다른 것뿐이지 이건 사실 틀린 건 없어요. 내가 월급에, 월급 외에도 한 소리 듣고 이 스트레스까지 합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대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월급에는 내가 무조건 내가 일하고 내 노력한 이것 외에 스트레스는 없어야 된다. 이 생각을 하면 직장생활 외에 다른 취미로 스트레스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자 생방송이다 보니까 아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?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? 자 오전에 했던 그 실수가 머릿속 계속 맴돌아가지고 며칠 동안도 이불킥을 막 하게 되죠.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직장이라는 무대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내가 어쨌든 취업을 했으면 거기에 끌려 올려진 거예요. 어쨌든 카메라를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. 그 상사의 눈을 콱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카메라를 멈출 수가 없다고 나를 쳐다보는 카메라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와 멱살을 흔들어가지고 아, 이거는 컷 편집하겠습니다. 엔진 났습니다. 다시 할게요. 이런 식으로 할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내하되 이 생방송에는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. 생방송에 접근하는 이 태도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진짜 이 직장에서 일가를 이루겠다 생각을 하면 악착같이 일을 하고 뭐 처세술도 펼치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률을 그냥 팍 올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여기에서 내가 어쨌든 여기에 발붙이는 이상 무언가를 해내겠다 하면 끝까지 밀어 붙여야겠죠 자 그게 아니라면 플랜 b 를 장착해 가지고 나중에 내가 다른 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그냥 임시 발판 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생방송 자체가 내가 직장 밖을 준비하는 그 시험 무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직장 상사가 너무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야 이런 인간도 있구나 직장 밖에는 이런 인간보다 훨씬 더 나를 노리는 사기꾼들도 훨씬 많을 텐데 아 이런 정도는 귀엽게 그냥 봐주자. 평생 볼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버스가 회사 앞에 다가오면 내리기도 싫고 내리면서부터 지옥이 펼쳐지고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울렁증이 온다고 해서 계속 한쪽에서 그냥 비닐봉지 가지고 구토만 하고 있으면 이 내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. 어쨌든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회사는 바꿀 수 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. 바꿀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건내 생각이고 내 다짐일 뿐이죠.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정말 많이 휘둘리기도 했고 그런데 내가 플랜 비를 갖추고 직장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내성을 갖춰버리니까 직장은 그런 대로 그냥 다닐만한 임시 학원이었어요. 돈 받고 다니는 내성을 기르고 스킬을 갖추는 그냥 학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직장생활 초기에 속이 울렁거리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적응에 당기기 때문에 그런데 10년 15년 지났어도 이 울렁거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내 어떤 플랜비가 지금 구축되지 않았는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생방송에 적응하거나 생방송에 적응하지 않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어떤 플랜비 무기를 갖췄을 때 마음이 좀 나아질 겁니다. 내 인생에 어쩌다 보니까 회사가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회사는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회사를 다니면서도 울렁거리지 않는 법을 공부하실 분들은 언제라도 하단에 온라인 카페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.